안녕하세요 주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건설 대표주 대장주 주도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도주 현재가와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개발이 거의 뭐 7% 가까이 급등을 했고 대우 6% gs 4% 그래서 대표 건설사들이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파트 붕괴 여파로 1조에서 추락하면서 어 지금은 뭐 1조가 안 되는 8,500억대 그리고 GS나 대우가 거의 비슷합니다. 시가총액은 1조 8천억, 1조 8천억 어 몇백억 차이가 안 나는 수준에 있습니다. 그리고 GS 같은 경우는 작년 배당으로 이제 고배당 주고 어 얘도 현대도 뭐 4.6% 이 정도 배당을 주는 종목입니다. 그리고 주당 1분기 순익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을 보시면 GS가 1,588원, SGC 이테크가 2,000원대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뭐 양호하게 좀 벌고 있는 모습이고 부채는 KT 서브마리이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. 시가총액은 1,800억대. 그리고 이 중에 시총이 가장 낮은 놈은 이제 SGC 이테크. 낙폭은 상당히 나,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. KT가 주도주로 지금, 어, 올랐을지, 저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,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 대장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PBR은 이중에 이제 여기 건설주 중에 가장 낮은 0.29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HD 현대개발, 어, 지금 뭐 고점에서 거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죠. 그리고 지금 만원선 금방에서 요 만원 라인인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을 돌파한 이후로는 이만원 가격을 전혀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2 0 0요 장기 200일선도 이제 완전 이제 돌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, 지금 12,000원대에서 한달 가까이를 좀 지지를 하면서 받으면서 어, 상승세를 오늘 좀 크게 보이고 있는 H D C 어, 대우 얘는 완전 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다중 바닥을 이렇게 찍었죠.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어, 3,8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. GS 얘도 뭐 한번 사고를 겪었죠. 주차장 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. 어, 지금 19,000원대에서 세 어, 번에 걸쳐서 이제 지지받고 있는 GS 어, 대표적으로 또 고배당 주고 낙폭 과대 줍니다. DL이 얘도 마찬가지죠. 뭐 지금 24,000원대에서 12,000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. 지금 어 12,500원대에서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살짝 이제 돌린 모습입니다. KT 서브마린 어 지금 전요 고점 부근이죠. 요 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왔던 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어잘 살펴봐야 봐야 되죠. 요런 종목은 요라인때를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또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꺾이면서 내려갈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SEC 가장 높은 1분기 주당 순이익을 올렸지만 시장에서는 저 거래량을 보시면 뭐 5천 주입니다 거의 이뭐이 뭐이 청정구역이죠 거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4만 원대에서 2만 3천 원대까지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소폭 반등하지만 거래량이 어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